이들에게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1등 권모 씨, 1,200채가 넘는 빌라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불과 1년 8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권 씨에게 전세금을 떼었다고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만 70명이 넘습니다. 올해 이제 4월 이다 됐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갑자기 집에 안산세무소에서 압류가 잡혀 있더라고요. 2등 김모씨 역시 천체가 넘는 빌라를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불과 7개월 사이에 모두 사들였습니다. 뭐사생지 얼마 안 돼서 막 모아둔 돈도 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1등 권 씨가 작년 5월 11일 인천 신곡동의 한 빌라를 샀는데 불과 2주 뒤 2등 김 씨가 같은 빌라 바로 옆.